파종기의 핵심은 이 드럼이에요 이 드럼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실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파종을 해주는 건데 접목을 하려면 잘라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커팅을 해주는 우리가 오일을 다 심은 다음에 이제 LED 활착실이라 그래서 일종의 회복실입니다 이 회복실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어린 모종에서는 크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베리마크 같은 부분들을 어 출하 전에 정식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드리고 한 20일 정도 약효가 있으니까 20일 뒤에는 어 우리 농가에서도 한번더 처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 육묘장 춘천호반 육묘장인데요 지금 기후변화로 이 육묘를 하는데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이 바이러스인데 이육묘 과정에서 바이러스 처리를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큰 육묘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 아, 얘 예, 면적으로는 지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한만평 정도 돼. 니만 평이다, 육묘장? 예, 그렇죠. 와, 여기 직원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직원은 한 백여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백여 명이 근무하는 육묘장은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웃음>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생산되는 양은한 2천만 번 정도 생산을 하고요. 풀라되는 거는 이제 춘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와 뭐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부산, 뭐 저쪽에 전라도도 나가고 제주도까지도 나가고요. 어 9월 달 정도에는 일본에 수출도 합니다, 저희가. 아, 일본에 수출까지? 네. 몇년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1996년도에 설립이 돼서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포반육류장이네요 아, 사잘이십니다 <웃음> 네. 저희 파종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수입한 거고 지금 어, 대한민국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어, 성능이 가장 그래도 좋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파종기고요. 이제 파종은 이제 이 파종기의 핵심은 이 드럼이에요. 이 드럼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씨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파종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시간에 450장 정도 파종하는 속도예요, 이게. 씨앗 위에 덮어서 이제 씨앗이 이제 말르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제 접목을 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랑 오이는 호박이랑 이렇게 접목을 하는 데요 접목을 하려면 잘라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커팅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접목을 할수 있게 면을 내주는 거예요 접수대목을 잘라서 접을 해서 저쪽 뒤에 분들한테 도, 드리면 저분들이 심는 거죠. 이렇게 접목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포트에 이제 심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밝은 제예요. 아 밝은 제예요. 네네. 뿌리를 우리가 다 잘라냈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 뿌리가 날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효과를 우리가 오일을 다 심은 다음에 이제 LED 활착실이라 그래서. 일종의 회복실입니다. 이 회복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추나 뭐 이런 엽채류를 키우는 식물공장들은 많은데 아까 보셨던 접목하기 위해서 접수대목을 키우는 식물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좀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지금 실험 중인 토마토하고 이제 고추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LED 등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을 보지 않고 이 상태에서 키우는 거예요. 음. 어 보급 단계는 아니고요. 단계는 이제 하는... 실험 단계입니다. 네. 이제 풍량이나 어 아, 이제 광량을 다시 이제 측정을 하면서 같이 와. 이 안에 이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단마다의 풍량, 광량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이 같은 경우는 6일 이 안에 다 키워서 접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회복실에서 회복이 된 묘는 어, 바로 햇빛을 보여주지 않고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차광을 해서 어, 태양광에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약간 이제 경화를 시켜서 우리가 태양광에 노출하는 형태로 네. 이런 것들이 활착이 돼서 집게를 떼도 이렇게 붙어있죠. 붙어 붙어 있다. 네. 활착된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뿌리가 얘는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식을 해서 새 뿌리, 또 뿌리를 또 만드는 거죠. 그늘다위에서 하루에 경화를 시키면, 찌 집게가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가 새 뿌리가, 아까 새 뿌리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새 뿌리가 나와요. 위로 추려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우와 집게를 빼도 무방하죠. 아, 이제... 또다 활착이 돼서 회복까지 다된 거예요. 뿌리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자연환경 자체가 어 저희가 대처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 4월, 5월 오면서 예년보다 더 더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못 느끼세요. 그냥 아 덥다, 빨리 여름이 오네 이런 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어 적응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었을 때는 이제 여기 뭐 병이 오거나 모종이 망가지거나 이런 현상이 저희가 이제 망가뜨리면 농가 분들은 바로 바로 피해를 보시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히 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방지하려면은 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약 병충해 때문에 이제 약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이 오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어 이제 일조량이 안 좋고 이제 모종이 좀 힘이 없다 싶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바이러스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린 모종에서는 크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베리마크 같은 부분들을 어추라 전에 정식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 드리고 한 20일 정도 약효가 있으니까 20일 뒤에는 어 우리 농가에서도 한번더 처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상주 오이 나갈 때는 거의 100%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춘천에서 후작 이제 뜨거워지면 바이러스가 좀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후작에서도 이제 베리마크 처리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베리마크 처리가 뭐 특별한 뭐 예방 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면 있을까요? 어, 어 일단은 어 처음에 저희가 베리마크가 나왔을 때 이제 오이에 우리 바이러스가 이제 좀안 온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좀해 드렸는데 어그외에는 이제 오이에 바이러스가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주는 이제 겨울 오이를 해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심으셔서 6월달까지 따는데 세력이 3, 4월 되면 이제 약해지시고 그럴 때 이제 바이러스들이 많이 와요. 그런 그런 부분들도 예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하절에 관주를 해서 뿌리부터 먹어서 이 바이러스의 매개충은 이제 단백가루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요 오이를 먹으려고 찝었을 때. 그 약해를 먹고 죽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리마크만을 믿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충관리는 한 가지 약재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세네가지를 돌려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제가 느낀 거는 베리마크가 좀 고가이긴 하지만 어 정식 전이나 정식 후에 한 30일 정도 어릴 때 약할 때 같이 해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튼튼해지기 전까지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묘장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키워서 좀 튼튼한 모종을 심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호반육묘장에서 좋은 육묘를봤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go! Yeah.